여기도로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. 하지, 우리 여기. 아, 또 까먹었네. <웃음> 뭐지? 엄마 아, 마리나. 우리 지금 마리나 그릴에 왔어요. 우리 이제. 우리 저기 이제 고래. 고래 쇼 보러 가요. haha o w old are you? Huh? how old are you? I'm 32 <laughs>